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반떼 MD, 준비엘 인증배기, 그리고 리어 디퓨저 튜닝입니다 해당 차주분께서는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은은한 사운드와 더불어 범퍼 밑에 숨어있는 수족복지 팁을 멋지게 바꾸고 싶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별다른 특징 없이 밋밋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준비한 제품은 준비엘 인증배기입니다. 아반트 MD 전기형 전용 제품으로 제작된 엑셀백이죠 듀얼백이로 소음기는 좌우 각각 한개씩 존재합니다. 제품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카트모 인증 제품으로 별도 구조변경이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형 번 팁으로 준비했습니다. 원형이나 사각 팁, 그리고 색상 선택에 대한 자유도가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외 장착에 필요한 소모품들과 배기 가스켓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품품질 보증서와 사전 인증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 소음기를 탈거해야 하는데요 세월의 흔적에 따른 부식이 눈에 띕니다 탈거하기 쉽도록 전용 약품을 도포해 불려준 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게 잘 제거되었습니다 준비할 제품을 장착합니다 아반떼 MD에 맞게 제작된 만큼 별다른 가공 없이 볼트홈 방식으로 장착됩니다 이제 커팅 작업입니다. 마스킹을의 위치를 잡아준 후 범퍼를 커팅합니다. 더욱더 스포티한 외관을 위해 준비한 리어 디퓨저로 디퓨저를 장착한 후팁 장착을 위해 커팅해줍니다. 원형 펀팁을 달아주고요. 마지막으로 배기 고정 물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디퓨저와 듀얼 배기의 조합으로 인해 스포티하면서 세련된 외관을 보여줍니다. 공 전시, RPM을 일정 부분 올렸을 때등 다양한 환경에서 들어본 배기 사운드입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알맞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차량 등록증에 검사 통과를 위한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 QR코드를 통한 전산 등록을 끝으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구조 변경이 필요한 비인증 배기와 비교해 큰 장점인 부분이죠 이상 아반떼 MD 준비엘 인증배기와 리어 디퓨저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